또올게아내연이 안돼 내연이내아내연이내내연 자룰 설명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본인의 옆자리가 본인의 팀입니다 둘이 생존시 3점 홀로 생존시 1점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생존에만 점수가 들어갑니다 다섯 판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자 이쪽 이쪽 F4님 이쪽 <웃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연인이에요 저 어, 누구랑 연인이죠? 이즈 만드님하고 연인이에요 지금, 지금. 아... <웃음> 바람피면 안 돼? <웃음> 이제, 이제. 애프군 님 바람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이생선이 죽는 더 좋아요. 어차피. 저 폭탄강이에요. 아, 시키니 듣고 갔어. 어? 아이자. 자라. 근데 이거 연인성이 되나? 이거 연인성 안될거 같은데. 아, 연인수 힘들고 아, 이쪽 이쪽이 저기 애프군 우리 사람들 따라다니자 그냥. 아, 근데, 음. 근데 뭐 우리고요. 폭탄강. 아, 지금 일단은 중앙으로 가서 폭탄 좀 돌릴게요 아깜부대전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아, 좀 앞장설네요 죽어왔어 폭탄 죽어왔어 이쪽이쪽이쪽이쪽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안 네, 안내 깜보 어딨어 디내 깜보 어딨어 내 깜보, 깜보 건들지마 미션도 깨야 되고 이거 난리도 아니네 최대한 빨리 깨는 중 이거 한번 해결해 본 적이 없었고 우선은 미션보다 이지마두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연인이라며 급해 일단 찾고 보자 어. 이대이 데이터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찾아보자. 어. 이 2팀이랑 1팀이랑 같은 팀이라는 거지. 티어티어 튀어 티어, 있어. 티어, 넘겼어. 일단 우리 우리 더블데이트부터 하자. 어, 이거 이지만도님부터 일단 찾아야 돼. 2팀 어딨어 2팀. 어이 2팀 어딨어 2팀, 2팀 좀 찾아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잠깐 자, 잠깐 잠깐. 아, 알아 알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잠깐 잠깐. 에프폰 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프폰 님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우리 이대이 만남해야 이즈만도 님 연인이란 거 알아? 이거 에프폰 애... 어. 님이랑 이즈만도 님깜부거든 우리 네명이서 팀이야 지금. 네명이서 사전 먹어보자. 자이 중에. 본인은 오리가 아니다 있어? 본인 오리 아니다, 나 오리야. 나도 룩이, 룩이, 룩이. 이지만도 뭐야? 오리, 오리, 오리, 아, 연인 여리? 오케이 오케이. 나한명 쏘고 올게. <웃음> 아, 내여인안 돼! 내여인안 돼! 돼! 내! 아, 내연내 연인, 연인! 내 연인! 내내안 돼, 내가 아, 잠깐만, 이 중에 커플이 있어! 우리 중에 커플이 있어! 근데, 아니요, 이쿤 님 커플을 참을 아, 수, 그... 수 없어! 이 나랑 붙었어, 나랑 붙었어. 아이 팀이 좋아. 저 미안해, <웃음> 미안해. 아 어쩔 수 없었다. 나한테 누가 폭탄을 줬는데 삼초야 무슨. 씨. 아 같이 깜부를 하려고 했더니만 음, 아쉽게 됐어. 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제 생존 메타 간다. 버진다 끝까지. 아 나가보자. 그래 용기를 갖고 나가보겠습니다. 음 직업 랜덤. 음, 직업. 에이 라인 모르겠다 이콘님 네네네 잠깐만 잠깐만 당신한테 폭탄있어 빨리 가서 넘겨 <웃음> <웃음> 당신한테 폭탄있어 빨리 가서 넘겨 이러니까 바로 승하오 갔죠? 그.. 그냥 지금 어떡해요 <웃음> <웃음> 가자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이콘이 좋아하는 직업 음, 어? 둘 가챘자? 음, 나 장이사 오. 우리, 우리 너무 쓰레기인데 근데 조합이? 너무 쓰레기인데 조합이? 음, 아까 보니까 그쪽 가면, 안 돼. 좀좀 돼. 그쪽 가면 안돼 애프폰이 그쪽 가면 안돼 그쪽 되게 위험하더라고 우리들이 지금 중앙 안개에 숨어가지고 이, 이 사람 저 사람 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구석이 있자 팀을 모아볼까? 어떻게 생각해? 다른 팀가가지고그 팀한테 같이 우리 사인 팀 이렇게 아 우리 너무 근데 똥인데 조합이? 조관에 장이사라니 너무 똥인데? 어 너무 똥이야 직업이 아니 코코님이 음. 썰어버렸어요 제 깐부를 이지 만두님이 킬잘못눌러가지고 퀸이 넘어서 쿠코님이 썰었어 한마디만 안녕 쿠코님이랑 만두님이랑 같이 임시 깐부 어때? 싫어 내 깐부를 죽였는 사람이 아. 왜깐 <웃음> 아니 이즈 <웃음> 깐부해요 싫어요 저리가 이쪽 이쪽 이쪽 아나 미션도 다 위쪽에 몰려있긴 한데 우리가 미션을 함부로 깨면 안돼 왜냐면은 점수 제도기 때문에 일단 4팀을 먼저 없애야 되거든? 4팀 먼저 없애고 미션 한두 개 하나 정도 남겨놓자 하나 남겨놓고 없애고선 그 다음에 잡아야 돼 4팀 둘다 없애야 돼 혹시 그이 중에 킬직 있나 여러분들? 어 응. 돌조심해요 돌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받자 받자 아아 받치지 말까 그냥 이대로 게임 끝내자 받치지 말고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 아, 이대로 어. 게임 끝내어 이대로 게임 끝내 이대로 게임 끝내 이대로 게임 끝내야? 아, 어 쪽, 저기 안전은 이쪽 이쪽 이쪽 여기가 제일 안전해 여기가 제일 안전해 오면 바로 피하는 거 이대로, 아, 어. 이대로 그냥 게임 끝내어 이대로 끝내 오리숙 리 주면서 게임 끝내 오리니까 둘 피... 어문 닫혔다 또아안돼 아, 가지 마. 거기서 가가져 이대로 게임 끝내서 쳐 가지고 거기 있어. 저기. 이대로 이대로 우승 하자 그냥. 어 이대로 이대로 승리해. 어 이대로 게임 세팅 그냥. 그럼 3점이야. 그럼 3점이야. 이대로 게임 끝내. 이대로 게임 끝나면 우리 3점이야. 나이스. 3점이다. 어. 어 거기 있어. 아, 3점이다. 커플이별다 솔로가 솔로가 죽는 거 너무한 거아니냐 <웃음> 어! 대머리가 나왔습니다 대머리가 깜부대전에서 되게 좋은 게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 내가 원할 때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닌자 자. 진짜, 닌자 어, 닌자? 어나 대머리야 나 대머리야 우리 이거 무조건 이겼어 그냥, 그냥 게임 빨리 끝내버리자 어 닌자 킬대자마자 썰고 괜찮네. 내가 그냥 바로 먹고 다섯 개 먹으면 게임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둘 살았을 때딱 게임 끝냅시다 우리 팀 이름이 뭐죠? 쿠애플? 쿠포니? 쿠포니로 갑시다 쿠포니 쿠포니 조합 갑시다 파이팅입니다 가보자 킬쿨 되면 출발해 내가 바로 가서 먹을게 이 훈련장 쪽가가지고 더블킬 내보자 어 용기 있게 한 4명 정도면 바로 썰어 내가 바로 먹을 테니까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쓰는 권인님 뭐해요 지금? <웃음> 어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 여기 안 좋은 거 같아 여기 양쪽에 사람들 있는 거안 좋은 거 같아 아니 다 4명씩 모아야죠 아니 그래도 용기 이쪽 이쪽 4명 정도면 닌자키 가는 거 내가 바로 먹을게 그럼 시체 시체 못해 두 개씩 못 먹잖아요 o t o 저 c h up. So, went to touch up. Okay, t 기대 내가 are Tiroaki, k i t o k 뭐야 오. <웃음>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k u 이 Kikul, Kikul, Kikul, k i k 오케이 i k u l Kikul, Kikul, Kikul, k i 이 u l Kikul, Kikul, Kikul, Kikul, Kikul,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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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킬거리 맞추면서 떨면은 바로 달려가서 먹고. 야 아이스! 잠깐 나 이거 먹으면 몇 개야? 게임 끝내 게 게임 끝내 잠깐만 게임 끝내 게임 끝내 게임 끝내 끝이스 어? 아이 거 대머리! 아, 나이스 아. 대머리 승이다! 와 이걸? 아이스! 음. 나님 죽었어요? 네. 빈님 죽었어요. 우리 아지트로 가. 대들기 대들기 들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군 토론으로도. 이 이번에는 좀 애매하다. 비둘기 탐정이면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자세 좋긴 한데. 어? 잠깐만. 나한테 아, 씨, 나 붙다 있어. 나 붙다 있어. 나 아, 씨. 아, 제기라에랑 암캐랑그 팀이구나. 아, 나씨 1등 점수였는데. 어디 어 사람 좀 만나자. 아, 아 이걸 넘기고가? 아, 진짜 이걸 이거 어떻게 넘기고 간까 아, 깝다 아. 이번 라운드가 깜부대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이직어 왜안 나오나 했죠. 이 직업 한번 가볼게요 키윗님 <웃음> 이쪽! 키윗님 이쪽! 키 이쪽! 키 이쪽! 우리 키... 나랑... 나랑 키연인디야 아, 네. 우리 왕의 방에서... 아니 왕의 방 가지 말자 왕의 방 너무 내가 많이 가가지고 야영지 갑시다 만두님 화약색이야 아니야 아니 <웃음> 이렇게 다보여있으면 되겠다 만두님 직업 뭐예요? 인자아 닌자? 저 영매 영매? 키윗님은? 지금이야 아 잠깐만 나, 나 연인 거위야 그리고 키윤님도 그럼 거위야? 연인 거위야? 연인 오리야? 거위야 어, 나 하얀색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집안도 아, 우리 있어, 이런... 1팀 좀 도와줘 우리 전... 잘하면 1등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 1등을 그래. 하려면은 아 잠깐만 근데 우리가 1등을 하려면은 5팀을 다 죽여야 돼 5팀 다 죽이고 4팀 다 죽이고 하면 우리가 1팀이 1등 할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줘 그러면은 성공 보수 줄게 성공 보수 줄게 우리 좀 도와줘 <웃음> 아브라 천에 난 여기 있을게 <웃음> 기편하기도 귀찮고 내가 기 있을게 나도 의지를 잃었어 아니 야 성공 보스 줄게 우리 우리 막판에 합쳐가지고 나, 우리 1등 하면은 고? 성공 보스 줄게 성공 보스 누구 잡으라고요? 5팀 다 잡아야 돼 5팀이랑 4팀 다 잡아야 돼그 둘이 지금 응, 포인트가 응. 1등이야 5팀이랑 4팀 잡아야 되니까 가보자 다시 쌓힌이 응. 한명 죽었어 지금 한명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팀 찾아야 돼. 오 팀이 그 암캐거인님이랑. 어,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아 팀이 떠오르니까. 아, 어? <웃음> 아, 아, 아, 아, 암캐거인님 팀을 오케, 잡아야 돼. 암캐거인님 팀이랑. 고기면 대머리. 고기면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지금 다 먹었어, <웃음> 이게. 아 그럼 세개다 먹었겠다. 이거 잘못하다. 게임 끝나겠는데. 오팀 잡아야 돼, 무조건. 다음 키는 무조건 오팀 해야 돼. 오지마오지마 아, 오팀 잡아야 돼, 돼. 고기면님이 시체 먹는 거.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시체 위에 콘서요 저희 장애산 돼요? 제가 분명히 거기 스티두 2개 있는 거 봤는데 하나 없어졌거든요. 호빈 님이 드셨어요. 저희요. 2점인데 살려주세요. 아니 0점이에요. 근데 막판에 내가 연인 나와가지고 역전승 갈수 있잖아. 잘하면 그치. 4팀이랑 5팀 썰어줘야 되는데. 음. 네. 아 대머리. 네. 게임을 끝낼 네. 수 있는 저 직업. 니가 네. 4팀이랑 5팀을 네. 잡아야 돼. 아, 저희 살려주세요. 저 혼자. 혼자예요? 뷔인님 직업 뭔데요? 수 없어요. <웃음> 저3수인데요 탐정이 <웃음> 의미가 아, 없는데? 도포기로 도포기로 그러니까 게더 기분 나빠. 우리 4팀 아, 어? 잡으러 가자 4팀이랑 5팀 잡으러 가야돼 응, 4팀이랑 5팀 잡으러 갑시다 응, 가자 도포기로 가자 도포기로 4팀이랑 5팀 잡으러 가 자. 우리 장군 출동해 장군. 이지 장군 <웃음> 이지 대장군 <웃음> 출동 어 저기 저기 자, 아, <웃음> 뒤에 4팀 뒤에 4팀 뒤에 4팀, 뒤에 4팀. <웃음> 쭉, 쭉, 쭉, 4팀 4팀 4팀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역시 이지대장군! 이지대장군! 본척해 믿고 보라, 있었다고! 보라 돼, 보라 이번에 이번 어, 어. 5팀 잡으면 돼 5팀 암켓님 팀 잡으면 돼 음. 암켓님 팀응보라만 잡으면 돼보라만어 보라 잡아야돼 보라 보라 잡으면 돼 숨겨 숨겨 어 숨겨 숨겨 숨겨 숨겨 가려 어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아 위치가 <웃음> 이러다안 가려겠다 아하기안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